항상 힘들 때내 곁에 있던 것 하지만 더 이상 네 모습 볼순 없어 누가 있을까 너의 모습 아직도 아련히 남아있어 제발 돌아와 여기 머물러 가오길 기다릴게. 제발 돌아와 죽을만큼 네가 보고 싶어 다시 나의 곁에 네가 돌아오. kill ba